저는 눈 밑트임, 뒤트임이랑 네. 코는 비주 내리는 거랑 네. 이제 콧대랑 어. 이마 거상 이렇게 아. 코... 팔 수가 없어 <웃음> 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직은? 네 남자친구는 안 만드세요? 어, 굳이... <웃음> 네. <웃음> 그러시구나 네. 손효남이라고 하고요. 음. 나이는 29이고, 지금 현재는 무직. 무직? <웃음> 네. <웃음>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 거상이랑, 음. 그 다음에 눈 뒤트임, 밑트임, 음. 그 다음에 이제 코. 이마 거상은 왜? 이게 눈이 음.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좀 음. 시원한 이미지 음. 때문에. 머리를 약간 좀 한번 눈고눈썹이 정도 음좀 많이 가까워요 눈인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화장을 하면 이제 감춰지겠지만 그 대신 좀 진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싫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이제다 코를 하니까. 음 잘했어요? 아 벌써? 네. 집에 집에 오한그어요하하어 <웃음> 뭐 화가 났어요? <웃음>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무표정하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무서요 아, 제발. 하하님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아픈 건 없어요? 숨을 쉬거나 또 약간 못 들었고 빼고요. 괜찮아요. 치료 10시까지 와주시면 돼요. 어게요 <웃음> 네. 괜찮아요. 잘... 괜입니다 <웃음> 이제 6초차가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요 네. 일 개월 만에 뵙네요. 네. 어땠어요? 저 간지러워요. 아, 어, 간지러워요? 잠깐만 좀 내려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좀이사가 씹어 뜰 때, 다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현아미고요. 지금은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눈 밑트임, 뒤트임이랑 이제 네. 코는 비주 내리는 거랑 네. 이제 콧대랑 어. 이마고상 이렇게. 아. 이렇게. 그때 이제 코는. 좀뭉뚝하고 동글동글해서 좀 스트레스였고 눈은 그때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사나워 보이니까 밑트임, 뒤트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 거였는데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답답해 보인다고 하셔서 네, 이마 거상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코팔 수가 없어 <웃음> 아니... 이제 코 때가 있으니까 어. 약간 코를 막 건드릴 수가 없는 음. 네. 원래 버릇이 코 파는 버릇이 있어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어. 비염 때문에 코를 좀 많이 푸는데 아. 이제 콧물이거나 하면 이제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혹시나 건드렸다가 아직까지는 좀, 좀 어. 그럴까 봐 코를 푼 적이 없는 것 같아 코는 통증이 별로 없고요 음. 이제 숨쉬기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음. 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한 2, 3주 갔던 2, 3주. 것 같아요 네. 붓기는? 붓기는 좀, 아, 아직까지도, 네, 아, 남아있죠. 아, 아직까지? 네, 좀 코, 더 있어야 코는, 될까? 네, 코는 만졌을 때, 아직까지 더, 6개월간 음. 좀 빠져야 된다 해서, 음. 네, 눈은 붓기 다 빠졌고, 네.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됐다 아잘 됐다? 네어 아, 그렇구나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아니요 아직요아 왜요 왜 내려가야 되니까 아직은 아, 네 아. 말은 했지만 음, 네 그렇구나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직은? 네. 남자친구는 안 만드세요? 어 굳이 <웃음> <웃음> 네. 그러시구나 네. 네 3주까지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붓기가 좀 잘 붙는 스타일이라, 어. 네, 그래서 3주까지는 좀앉아서었어요 3주까지 앉아서 자니까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잘 모르겠어요. 누워서 한번잔 적이 있는데, <웃음> 어 그날 몇 시간 앉았는데, 바로 또 붓기가 어. 올라와서. 어. 호박죽은 이런 거안 먹어봤어요? 아니요, 먹긴 했는데, 응. 산책도 해라고 응. 막 나와 있긴 한데, 응. 산책 안, 안 나갔어요. <웃음> 산책은 왜? 아, 이게 머리가 떡지고 이러니까, 어. 눈도 붓기도 많고, 약간 실핏줄이 터졌어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마 보상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어요? 떡이 많이 졌는데. 아, 약 바르고요. 음. 머리 감을 수 있는 게한 일주일 뒤인가 음. 그랬는데 그 클렌징 폼 있잖아요. 네네, 약을 네네. 발랐으니까 네. 샴푸로 안 돼가지고 클렌징 폼도 음. 하고 음. 뭐 오만 거 약산성 사가지고 샴푸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던 음. 것 같아요.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하셨네. 네, 참빗도 사서 그리고 약을 <웃음> 네, <웃음> 네 약을 빨리 없애야 되니까 빛이랑 아. 참빗이랑. 아. 깨끗했다. 깨끗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병원에 계신 실장님하고 간호사님들은 어떠셨어요? 친절하셨어요. 아. 진짜? 네, 표정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웃음> 아니요, 아니, 진짜 친절하셨어요. 진짜 친절하셨어요? 네, 네. 사진 찍어주시는 분도 그렇고. 어. 다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불편한 건은 네. 없었어요? 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순해 보이신다. 아, 네. 착해 보이신다. 네, 네. 그 원장 선생님 스타일 그 상담은 어떠셨어요? 많이 솔직하신 편?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 가면 막더 해라 뭐 해라 음. 너뭐더 해야 된다 약간 과잉 진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물어봤을 때 어, 이건 아닌 것 같으면 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 네 약간 이런 스타일. 알겠습니다. 뭐, 어, 네, 저는. 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마치, 아, 수술 직후에? 마치 깨, 깨니까, 어. 이제 이마 거상 때문에 어. 피가 안 통해서 분대에 이마에 감고 해가지고 어. 너무 아팠어가지고 집에 가서 잔 거밖에 없어요. 아, 네. 수술 직구나 <웃음> 지금요? 음. 지금 한반점 9점? 어. 100점 만점에? 아 아니 아니 80점 90점 오 깜짝 놀랐어 <웃음> 아 자, 10점 만점이라 잘못 때렸는데 아0점 아니요 그런 건 없었네요 <웃음> 거울 보시면 만족해요? 거울 보면요? 네. 요즘에 약간 옆으로 봤을 때 음. 약간 대각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 라인이 잡히는구나 그때 네네. 네. <웃음> 병원도 많이 알아보고 해서 빨리 수술하셨으면 어떤 친구나 지인이 성형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렇게이 네. 원장님 소개 가능하세요? 네뭐네 뭐. <웃음> 네, 뭐는 뭐야 유명하시다 하더라고요. 이마과상이나 이런 아, 쪽으로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수술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 그래도 이제 코도 짧고 이래가지고 좀 최대한 늘려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제가 수술한 지 지금 4개월 차가 다 됐는데요. 그때 수술했던 게눈 뒤트임, 밑트임, 그 다음에 이제 코, 그 다음에 이마고상, 이렇게 했는데요. 어, 지금 붓기도 많이 빠졌고요. 너무 눈은 계속 똑같은데 이제 코, 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붓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응. 전보다는 좀 많이 빠진 느낌? 네, 그리고 지금 이마 거상도 예전에는 여기 약간 아무튼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 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응. 전에는 약간 코 붓기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었는데 지금은 전보다는 좀 빠져서 어두운 데서 볼 때는 약간 약간 코가 좀 얄쌍해진 느낌? 네 그런 거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안녕.